안녕하세요.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습니다. 모자를 샀습니다. <웃음> 아 이게 모자가 제 친구가 또 유튜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모자를 쓰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까 말까 고민 하다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샀냐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정보를 받아 가지고 어, 저도 주문을 해서 오늘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빵이네TV입니다. 예. 빵이네 TV입니다. 예. 일단 저는 10월에 달 가볼 만한 장소를 그 홍천으로 잡았어요. 홍천에는 뭐 여러 가지 곳이 있는데 제가 한세 군데 정도 뽑았습니다. 10월에 홍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 여기는 방송에도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아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가 바로 홍천 은행남부숲입니다그 10월 딱한 달에만 그 개방을 하는 그런 곳인데요. 홍천 은행나무 숲은 잠실 야구장하고 비슷한 크기고요 은행나무가 약2 0 0 0 그루가 있는 우리나라 최대 은행나무 숲입니다 이 홍천 은행나무 숲은 1년에 한달 동안만 일반 인에게 개방이 되고요 개인이 30년 동안 가꾼 숲이라고 합니다 만성 소화분양에 시달리던 아내를 위해서 내려와서 정책한 곳이 바로 이 은행나무 숲입니다 음... 이 홍천 은행나무 숲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관광객들을 위해서 10월에만 한정으로 무료 개방을 하고 있고요.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7시까지이고, 애완동물은 동반이 불가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예요. 여기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 뭐, 무료로 어, 가실 수가 있는데 주소는 강원도 홍천군 내원 광원리 686-4번지로 검색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나무 숲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어, 차량으로 일, 저기 이동하실 예정이면 좀 일찍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한 달에만 개방을 하고 있고 워낙 이쁘기도 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곳이라서 주말에 차를 끌고 가신다 그러면 일찍 가셔야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음. 여기를 갔다가 제가 추천드릴 코스 두 번째는 바로 삼봉 자연휴양림입니다. 은행나무 숲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한 2km에서 3km 정도 밖에 떨어지지가 않은 그런 곳인데, 음, 홍천 은행나무 숲이랑 이제 코스로 엮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삼봉이라는 데, 이 삼봉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저도 찾아보면서 그 처음 알았는데, 가칠봉은 중심으로 좌봉은 은봉산, 우봉은 사삼봉 세개로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서 삼봉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삼봉자연휴양림 어, 같은 경우는 야영장도 있고 통나무집도 있고 해서 어,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은 뭐 텐트를 치고 이제 뭐 하룻밤 묵으셔도 좋고 만약에 뭐 캠핑보다는 뭐 조금 깔끔한 뭐 방에서 주무시고 싶다 라고 하면 어, 이 통나무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룻밤 묵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삼봉자연휴양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우리 산림청 어, 형님들께서 9 t 6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휴무라서 어, 오늘이 저기 내가 가려고 하는 날이 만약 화요일이다라고 하면 어, 그거는 좀 피해서 가셔야 할것 같고요 주소는 강원도 홍천군 내면 삼봉휴양림 길 276번지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자유휴양림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어른이 천원 어,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 굉장히 저렴하죠 어이 뭐 그렇게 큰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받고 있고 야영 데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 캠핑장에 저는 보통 국공립 위주로 다녀 가지고 비싸면 뭐 3만원짜리 뭐 싸면 뭐 음, 21,000원 뭐 이렇게 뭐 가고 있는데 여기 그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그 휴양림은 덜 저렴해요. 주말 기준으로 야영데크가 8,500원입니다. 뭐 거의 거저죠. 그리고 이 야영장은 총 55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숲속의 집이라고 이제 불리는 통나무 집이 있는데 여기 주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4인이 73,000원부터 12인 기준이 214,000원까지 있고요. 이 숙박시설은 총 25개가 있습니다. 야영장하고 숙박시설을 포함하면 80개의 그 시설이 있는 거고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이 필요한데요 숲나들이 2에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어, 산림청 예약 숲나들이로 이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 그 주소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란에 어,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국공립만 한 5년 이상 그 다녔, 다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어떤 예약 예 노하우라든지 어떤 예약하는 방법 뭐 이런거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제가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산림청에서 예약, 운영하는 그런 국립공원 그 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제 또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국공립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약 방법이라든지 요, 어, 요령 노하우 그런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산봉자유휴양림 가면 또 생각나는게 있죠 우리 약수물로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봉 약수입니다 삼봉 약수 같은 경우는 저도 그 몰랐는데 천연기념물 530호라고 그러네요 어 저도 여기 몇번 가가지고 옛날에 음 연애할 때도 삼봉 약수 가서 뭐약수물도 마셔보기도 하고 애들이랑 같이 가서 또 마셔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약수물은 굉장히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익숙한 맛은 아닙니다 그 뭔가 쇠 맛이 나는 뭐 그런 그, 오묘한 맛인데, 어쨌든 몸을 질거하니까 삼봉 자연 휴양에 가시면, 그 삼봉 약수도 꼭 가셔가지고, 어, 약수물도 한번 드셔보시길 어 추천드립니다. 그 지역축제를 좀 알아보니까, 어 홍천 인삼 명품축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홍천 지역축제이고요 어 뭐, 홍천에서 1년에 진행하는 축제가 한 4개, 5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을에는 홍천 인삼 명품축제가 어 유일하더라고요 근데, 그 축제 기간이 개천절인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딱 4일간만 열리고요. 장소는 강원도 홍천군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열립니다. 이거 어, 같은 경우는 홍천에서 재배된 인삼하고 홍천의 그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먹거리 장터도 열린다고 하고요. 어, 풍물 야시장하고 민속 체험종도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어,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란에 그 홈페이지 그 주소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고글를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이들과 같이 한번 어,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 이상으로 제가 10월에 가볼 만한 곳뭐 홍천을 저는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어, 기회가 닿으면 저도 직접 가보고 어, 후기도 남기고 영상으로 좀 이쁜 뭐 영상도 촬영을 하고 해가지고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빵이네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